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요 제가 요새 굉장히 핫하다고 소문이 난 그런 다이어트가 있다고 하길래 제가 또 다이어트하면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이제 골프는 다이어트 운동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또 골프 말고는 또 하는 운동이 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이 아닌데 가만히 누워만 있는데도 살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체험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송보의 칼로리 바라고 누워만 있어도 다이어트가 된다는 과연 이게 진짜인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실권은 체지방 쪽으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체지방을 빠지면서 근육을 그대로 유지되고, 아니면 근육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또는 부족한 상황이면 근육이 많이 올라가면서 체지방이 빠지는 게저의1사일부분의 가장 큰 모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스쿼트나 윗몸일으키기를 네. 어, 한 2만 번 이상 좀 하는 역할. 아, 2만 번요? 이 응. 근육의 질이 좋아지고 라인, 라인이 좋아질수 있게끔. 지금 하시는 상황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이 음. 음. 단계는 1에서 10단계가 있는데, 분명이 음. 알베시가 마르실수록 단계는 낮아지구요. 지방층이 아. 많이 평소에 있는 약간 낮아질수록 단계는 올라갑니다. 아. 이게 또 약간 ENS랑은 또 다른 개념이네요. ENS는 약간 그 전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무슨 소리는 추마 치료받을 때 그런 소리가 나. 그리고 느낌은, 어, 혹시 그, 아 그런 마사지를 뭐라고 하지? 약간 마사지 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 뭔가 슥슥슥 빼먹는 느낌? 그리고 이게 단계가 높아질수록 지방이 많은 거라는데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고 하는데 난 10단계네? 그건 뭐야? 스쿼트 2만 번, 유머밀티 2만, 2만 번, 효과가 있다고요. 지금 허벅지 하고 있으니까 스쿼트 2만 번. 이걸 만약에 베을 하면 유머밀티 2만, 2만 번. 이게 단계 표시고 이게 약간 타임머 설정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에, 그죠? 네. 근데 이게 10 단계 제가 10 단계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어, 10 단계로 올라갈수록 네. 지방이 많은 거라고 하네요. 맞죠? <웃음> 셀룰라이트 관리인데, 네. 제 진짜 지금 솔직한 기분은요, 노폐물도 뭔가 빠지나가는 기분이고, 저 진짜 이렇 마사지 이런 걸 받으면서 이런 기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지 되게 롱 하고. <웃음> 되게, 되게 너무 신기하네 이제 이 기계에 제가 들어갈 건데 이게 체질을 바꿔준다고 해요 이, 전, 이 기계에 이제 30분 정도 제가 들어가서나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 있으시면은 바로 벨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혼자 1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게 하고 바세요 어, 설거지 <웃음> 이 기계가 어, 만약에 얼굴이 다 들어가는 거였으면 어,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은 다행히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어서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 한 30분 정도 들어가 있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워만 있는데도 살이 빠진다고 하니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어, 일단 30분 동안 뜨거운 사우나를 <웃음> 해보고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딩 하고 나서 어, 이렇게 다음 날이나 그날 이렇게 관리를 받으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효과가 요새 또 필라테스 뭐 테니스 이런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것도 대박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관리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 산후조리 있잖아요 이제 임신, 그니까 아이를 출산하시고 나신 분들 그리고 나서 받는 그 산후조리 관리라고 하죠 그거를 이걸로 받으시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림프 그리고 순환 어, 혈뭐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관리라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이 건강이랑도 되게 연관성이 많은 그런 관리인 것 같아서 저는 받는 내내 엄마가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진짜 강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땀이 대박나요 와. 목, 목줄기까지 나고 있어 지금 이만한 장난 아니고 와 여기는 VIP 룸인데요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라서 더 되게 끌리는 것 같아요 샤워실도 구비가 되어 있고 끝나고 땀을 흘리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샤워를 하고 가시면 되니까 브라이기랑 간단한 미용 도구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계가 되게 조그만 거였는데다 들어가네. 와 땀이 이렇게 난다고? 와, 불가마 불가마. 이게 약간 손이막 이렇게 뭔가 이런 거는 좋은 일 같네. 아, 저리 거에 갑자기 수량이 너무 게깨급 어. 아 우와. 대박이다 진짜. 이게 진짜 운동이 엄청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이 기계는 체질을 바꿔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뭔가 어, 몸이 되게 가벼워요 인바디 검사를 한번더 했는데 수치가요 몸무게가 체중이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체중이 500g이 빠지고 체지방이 1.5kg가 빠지고 근육이 600g이 늘었어요 그러면 총 근육이 안 늘었다고 하면 체지방이 2.1kg가 빠진 거잖아요 아닌가? <웃음> 어쨌든 너무 놀랐고요 제게 1회만으로 이렇게 되는지 진짜 그냥 저는 누워만 있었을 뿐인데 어, 림프 개선도 되고 체질 변화도 되고 혈액순환도 되고 다이어트까지, 체지방까지 정말 빼주고 근육도 높여준다고 하니까 어, 제가 너무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 현상이 저는 어, 진짜 안빌리버린다 칭찬해 진짜 가격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되게 고가일 것 같고 뭔가 아, 되게 비쌀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 거거든요? 어, 진짜 강추예요 여러분 인천의 유일한 손도자 강추